if와 a n d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참, 거짓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건식을 적으면 결과가 반드시 참이나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는 주행거리, 짝, 다 6만 그리고 엔터를 치면 6만 미만이면 true, 6만 미만이 아니면 false가 뜨게 됩니다. 이제 밑으로 끌어 주시면 6만 미만인 것들은 true가 뜨죠. 근데 숫자를 쓸 때는 앞뒤로 쌍따옴표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left, mid, right, 이세 가지 함수를 쓰게 되면 쌍 따옴표를 써야 됩니다. 이 앞에 거랑은 다른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right, 모델에서 한 글자를 가져올 건데, 그 가져온 글자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true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밑으로 끌면 모두 true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5보다 작은 값들도 있죠. 왜 그러냐면 left, mid, right 는 무조건 반환되는 값이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뒤로 문자로 비교해야 정확한 결과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끌면 정확하게 5가 안되는 값들은 거짓이 되죠. 외워 두셔야 됩니다. 숫자는 쌍 따옴표를 붙이지 않지만 레프트 미드 라이트로 가져온 숫자는 앞뒤로 쌍 따옴표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글자는 쌍 따옴표를 붙여서 비교합니다.는 정비액 값이 보증이면 true, 보증이 아니면 false가 나오게 하겠습니다. 보정이면 true가 나왔고 보증이 아니면 false가 나왔죠. 이렇게 true 펄스가 나오면 if문으로 원하는 값을 적을 수 있죠. if 가로 열고, 콤마 로지컬 테스트는 참 거짓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미 조건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참일 때는 통과, 아닐 때는 공백을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 치면 t r 일 때만 통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두개 이상일 때는 a n d 함수나 o 와 함수를 써야 됩니다. 숫자 0은 펄스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1은 트루와 같습니다. 둘다 거짓이면 a n d 는 거짓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게 and 함수입니다. 그 다음 o와 함수는 다 거짓이면 거짓이 되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더라도 참이 됩니다. 그리고 다 참이면 당연히 참이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and 함수를 곱하기 연산자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0 곱하기 1은 0이 되죠 그다음 o와 연산자는 더하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 더하기 1은 1이죠 그리고 true는 숫자 1을 대표값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2라고 표기하지 않고 그냥 1로 대표값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계획서와 작품성이 동시에 70점 이상이면 true 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시에 다 true 가 돼야 되는 건앤 n d 함수죠. 는 and 가로 열어 주시고 계획서를 클릭하시고 크거나 같다 70 적어 주시고 콤마 작품성을 찍고 크거나 같다 70을 적어 주시면 둘다 70이 넘으면이 됩니다. 엔터 치시고 밑으로 내리면 둘다 70이 넘는 것만 트루가 뜨고 둘 중에 하나라도 70을 넘지 않는 거는 펄스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89니까 70이 넘었지만 66은 넘지 않았죠. 그러면 거짓이 됩니다. 이번에는 o r 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70이 넘으면 True가 되게 해보겠습니다.는 o r 가로 여시고 계획서를 클릭하시고 크거나 같다 70, 콤마 o r 를 적고 콤마를 찍으면 이거나 혹은 또는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이거나 작품성이 70점 이상 이면이 됩니다 이제 엔터를 치면 둘 중에 하나만 70점이 넘으면 t r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하나만 70점이 넘고 하나는 70점이 안 넘었지만 t r 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라고 했고 이거 라고 했으니까 end 함수를 써야 됩니다 정비가 보증이면 최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는, and, 가로 열고, 주행 거리가 6만 미만이라고 적겠습니다. 콤마, 정비가, 는, 쌍 따옴표 보증이면, 가로를 닫고 엔터치시면, 조건에 만족하면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6만 미만의 보증인 게 한계가 있네요. 이제 if문을 쓰면 되는데 if문은 딱두 가지만 쓸수 있습니다. 참일 때, 거짓일 때. 여기를 보시면 value if true, value if pulse에서 딱두 가지만 있죠. 근데 조건을 여러 개 써야 되면 여기에 if문 전체를 복사해서 거짓인 곳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세가지의 결과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제 if문을 적어주겠습니다. true, false가 나왔기 때문에 로지컬 테스트는 완성이 된 겁니다. if 가로 열어주시고 로지컬 테스트가 true, false로 구해졌기 때문에 콤마만 맨 마지막에 찍어주겠습니다. 값이 참일 때는 최상급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면 상급, 그 이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급과 상급, 공백이 있으니까 두 가지가 남았죠. 이때는 마지막에 있는 값을 써주시면 편합니다. 콤마, 쌍따옴표 연속 두개로 공백을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if 부터 끝까지 블럭을 씌우겠습니다. Ctrl C로 복사해 주시고, 쌍따옴표 두개가 거짓인 자리였죠. Ctrl V로 붙여 넣겠습니다. 이제 조건은 6만 미만이 아니라 10만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최상급을 상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6만 미만이면서 보증이면 최상급 6만 미만이면서 보증이 아니면 10만 미만이면서 보증이면 상급 나머지는 공백이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최상급과 상급이 정확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갈리코드의 네 번째 글자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는, 미드, 가로 열어 주시고 글자는 갈리코드에서 가져올 거죠 콤마, 스타트넘은 시작 위치니까 네 번째 글자라서 4를 적겠습니다 콤마 한 글자만 가져올 거니까 1을 적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하나, 둘, 셋, 네번째가 1이죠. 아래로 드래그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두번째는 3이 나오면 정답이죠. 이제 이한 글자가 1이면 센터라고 했습니다. 는 쌍따옴표 1, 쌍따옴표 엔터 치시면 t r 하고펄스가 나와야 되죠. 미드, 레프트, 라이트는 쌍따옴표로 숫자여도 묶어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if, 가로 열어주시고 true, pulse를 구했기 때문에 로지컬 테스트는 끝이 났죠. 맨 뒤에 콤마, 참일 때는 센터라고 했죠. 센터 적어주시고 콤마, 포드와 가드가 남았는데 항상 마지막 걸 적어주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쌍따옴표 가드 쌍따옴표 가로 닫고 if 전체를 블럭 씌워서 복사하겠습니다. 는만 빼고 전체를 범위 씌우면 됩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쌍따옴표 가드부터 쌍따옴표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컨트롤 V 1을 2로 바꾸시고, 센터를 포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카드는 따로 바꿀 필요가 없죠. 1이면 센터, 2면 포드, 나머지는 카드가 됩니다. 간혹 가다가 3이면 이라고 if문을 새로 하나 추가로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엔터를 치고 문제를 보시면 1, 3, 1, 3, 2, 3, 2라고 해서 1부터 3까지만 있기 때문에 굳이 3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 3이 아니면 이라는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if를 3하고 같으면 이라는 if문을 하나 더 만들어 버리면 아닐 때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3이라는 이품문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이품문 전체를 복사해서 카드에다가 다시 컨트롤 V를 눌러서 3이면 카드라고 적는 거죠. 그럼 아닐 때를 딱히 저희가 지시받은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적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이렇게 3일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이면 센터, 2면 포드, 나머지는 카드로 하시면 됩니다. 계획서, 작품성, 평점 중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그러니까 하나라도 뭐뭐면은 오 r 를 쓰시면 되죠. 는오 r 가로 열어주시고 계획서를 미만 70 해주시면 70점 미만이거나 작품성이 70점 미만이거나 평점이 클릭이 안되면 바로 써버리시면 됩니다. D14라고 쓰셔도 되고 평점을 클릭하고 방향키 아래를 해도 됩니다 작다70 가로 닫으면 한 과목이라도 70점 미만 이면이 됩니다 엔터 치시고 밑으로 드래그 해 주시면 하나라도 70점 미만인 건 true 라고 뜨게 되죠 여기를 보면 70점 이상, 70점 이상이지만 하나가 70점 미만이니까 true가 됐죠. if 가로 열어주시고 로지컬 테스트가 true, false를 구하는 거니까 이미 or 함수로 구했죠. 맨 뒤에 콤마를 찍어주시고 true면 탈락 아니면 통과를 해주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 치시면 되죠. 결과가 1등, 2등, 3등 공백으로 여러 개 있으니까 중복입문을 써야 되죠. 먼저 등수를 구해야 됩니다. 는 랭크 EQ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기록으로 등수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I 14셀을 선택해 주시고 콤마, r f 는 등수의 범위죠.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순위는 가장 작은 기록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게 1등인 건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을 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제 엔터를 치시고,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모양이 이상하니까 상단의 표시 형식에서 숫자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이 1등이 됐고 2등은 1등보다 2초가 더 많죠 값이 그래서 1등에서 2등으로 갈때 값이 더 커지면 오름차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게 1등이 되는게 오름차순인거죠. 이제 1등이면 1등이라고 했으니까 맨 뒤에 는 1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등만 true가 되겠죠. 이제 true 펄스가 구해졌으니까 if를 쓰겠습니다. 맨 뒤에 콤마를 찍어주시고 1등이면 1등을 적어 주겠습니다. 콤마 이제 2등, 3등 공백이 있는데 마지막이 공백이니까 쌍따옴표 연속 두 개를 해서 공백을 하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 품은 전체를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쌍따옴표 두 개만 블럭을 씌워서 컨트롤 V, 1을 2로 바꾸시고 2등을 적겠습니다. 다시 쌍따옴표 두 개만 블럭을 씌우시고 컨트롤 V 1을 3으로 바꾸시고 3등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해석을 해보면 랭크가 1등이면 1등 랭크가 2등이면 2등 랭크가 3등이면 3등 나머지는 공백이 됐습니다. 엔터를 치시고 아래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1, 2, 3등만 표시가 됩니다. 는, 체중, 빼기, 가로를 열어주시고, 신장, 빼기 110을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숫자 값이 나오죠. 숫자 값이 6 이상이면 비만, 마이너스 5 이상이면 표준 마이너스 5 미만이면 허약입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if, 가로 열어 주시고 크거나 같다 6 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죠. 콤마 6 이상이면 비만을 적어 주겠습니다. 콤마 이제 표준과 허약 두 가지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허약을 적어 주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이 품은 전체를 블럭을 씌워서 컨트롤 C로 복사하겠습니다. 허약을 범위 씌워서 컨트롤 V 해주시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6 미만 부터 마이너스 5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6 이상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6 이상인 값은 비만으로다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IF문에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6 미만의 값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 미만은 따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5 이상이라고 적어 주시고, 표준이라고 적어 주시면 자동으로 6 미만 부터 마이너스 5 이상이라는 값이 됩니다. 이제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정확한 결과 값을 얻게 됩니다.